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서니 실내등과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돌아와 앉자 이전 상태로 복원됩니다. 개인별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무선통신으로 전달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절약한 에너지의 양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원입니다.